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어 여러분 오랜만에 집이 아닌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느낌이 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웃음> 이렇게 <웃음> 햇살을 받으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한 대학교 운동장이고요 지금 대학교 운동장 한판에서는 축구를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뻥뻥 소리가 막 어이, 어이 어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 제외하고 제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한번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는 벗고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운동을 즐겨 하잖아요 어, 헬스도 하고 스킨스보도 하고 프리다이빙도 아주 조금 하는데 원래는 제가 러닝 동호회를 들 정도로 러닝을 즐겨 했었어요 어, 한 브랜드 러닝 동호회 매니저 활동도 1년 동안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제가 5km는 물론이고, 뭐 10km,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 21km는 물론이고, 제가 오죽하면은 제 여름 휴가 때 국제 마라톤을 참여한다고 다낭에 가서 허프를 뛴 적도 있자, 있었어요. <웃음>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국내 3대 마라톤이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거기다가 바뀐 JDBC 마라톤까지 무려 4 2 1, 9, 5km를 네번이나 완주를 했어요 제가 2019년도에 JTBC 마라톤을 끝으로 지금 러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음... <웃음> 지난달 9월달에 PTS대회 에 나가고 난 다음에 입이 터져 버려서 살이 너무 많이 찐거예요 아빠가 살 쪄서 보기 좋다고 할 정도로 찐 거거든요 아시죠? 부모님이 살 쪄서 보기 좋다는 거는 정말 많이 찐 거야 영상에서도 보면 무슨 도토리 물고 있는 다람쥐 마냥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되겠다 다시 러닝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도중에 아식스에서 새로 나온 러닝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러닝화에 언박싱도 할겸 한번 착용을 하고 이 대학교 운동장도 한번 뛰어보고 어떤 건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열어볼까요? <웃음> 짜잔 이게 바로 제가 받은 아식스 운동화입니다. 제품명은요 노바 블라스트라는 거고요. 제가 받은 거는 어, 노바 블라스트 클러치고 프렌치 블루 샴페인 컬러예요. 자라자란 음 짠, 자라자란 짠. 이게 바로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클러치 프렌치 블루 샴페인입니다. 음 제가 원래 보통 운동화는 245정도 신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후기를 보니까 발볼이 좀 좁게 나왔대요 그래서 반사이즈 업한 250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는 약간 투박해 보이는데 운동화는 아시죠? 그냥 볼 때랑 신을 때랑 느낌이 다른 거 여기 보니까 앞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기통풍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어. 되게 잘될것 같은데 한번 신어 보고 여기 운동장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보통 러닝을 할때 러닝용 양말을 신는데 제가 오늘 양말을 신으려고 딱 보다 보니까 양말 자체가 아식스게 아닌 거야 다른 아식스거 제품 광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 로고를 신 로고가 딱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한 집에서 그냥 일상 출근할 때 신는 양말을 신고 이거를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닝을 하실 때 조깅을 하실 때는요 러닝 양말 약간 쿠션 있는 양말 신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발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운동을 하실 때도 약간의 장비를 착용하고 하시는 게 내가 다치지 않고 예뻐 그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 쿠션이 쿠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쿠션이 이렇게 좀 두꺼워가지고 어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약간 착용하고 나서 좀 편할 보일 것 같거든요. 네요. 그럼 한번 신어보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달리는 거라서 스마트워치도 차고 나왔어요. 러닝용 스마트워치. 제가 맨 처음에 상자를 오픈했을 때는 약간 운동화가 투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운동화는 운동화 뿐만 아니라 신발은 보는 거랑 신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신어보니까 되게 스타일리쉬하고 운동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에서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살짝살짝 코 뛰어봤잖아요. 막 쿠션감이... 오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거기다 되게 가볍고 제가 실은 어 아식스 신발을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한번 신어본 적 있어요. 젤카이노라는 모델인데 신어본 적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신고 저희 집에서 시청까지 한 7km를 달렸었거든요. 그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 아식스 신발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신어보고 약간 살짝 살디뛰을때 운동화가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거기다 착용감도 편하고 어, 우선 쿠, 차, 그 가볍고 쿠션감이 좋은 거는 만족해요 만족해요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이렇게 오래? 오래? 오래는 안 달릴 거예요 그, 간만에 뛰는 거라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 3에서 5kg 정도를 뛸 건데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도 이런 쿠션감이 있을지 그거는 제가 한번 뛰고 난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그럼 시계를 맞추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근데 왠지 오른만 뛴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떨린다. 그럼 우선 몸을 좀 풀고 뛸게요. 너무 힘들어요. 5km 뛰고 싶었는데, 우선 3km만 뛰고 리뷰 영상을 마칠게요. 왜냐면 영상 찍어야 된다, 압박감과. 잠시만요, 시계 동기화 좀 시킬게요. 여러분, 네, 오늘 제가 뛴 거는 3km였어요. 음. 제가 보통 5분 20초 페이스로 뛰는데, 2년도 안 뛰었다고 5분 50초 페이스로 내려갔고요. 만약에 제가 10km 뛰었으면 1시간에못 들었을 것 같은데, 완전 나 완전. <웃음> 와 현타 온다 진짜 이제 열심히 뛰어야겠다 제가 이거 신고 달린 점을 3km쯤에 달린 점을 짤막하게 리뷰해보자면 우선 제가 5년 전에 젤카에노로 신었다고 했잖아요 아식스 젤카야노 근데 그거는 저, 저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좀 무거웠는데 얘는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몇, 몇 g인가 봤더니 어, 240ml 기준에 214g 이고요 2 7 0 m m 구준에 258g이래요. 진짜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발볼이 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 한 사이즈 는좀 크고 반 사이즈 업해서 신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45를 신는데 이게 후기를 보니까 발볼이 좀 얇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어서 저는 반 사이즈 업해서 250 별 신었습니다 어, 150을 신고 달렸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쿠션이 이래요 그래서 쿠션감이 엄청 좋아요 달릴 때도 발목에 무리가 안 가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쿠션이 너무 좋아서 진짜 내가 하늘 위를 붕붕 뛰고 있는 느낌이야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봤을 때는 어, 되게 남성스럽고 투박해 보인다 했는데 신을 때는 되게 멋스러워요 신고 나서는 옆모습도 그렇고 앞모습도 그렇고 어, 청바지나 원피스에 신어도 되게 좀 약간 스타일리쉬해 보일 것 같고요 운동복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제가 오늘 현타를 맞았어요 내가 이렇게 3km도 이렇게 핵핵거리고 있구나 내가 42.1km를 어떻게 뛰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거 받은 김에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풀마라톤을 한번 도전을 하겠어요 제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풀마르터은 10회 완주하는 거거든요 지금 4회 완주했으니까 6회 더 완주해야 되거든요 네, 내년에 5회, 5회째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 운동은 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요즘에 너무 헬스에만 빠져드던 것 같아 <웃음> 열심히 달려서 다시 좋은 기록으로 완주 4 2 1 9도 완주하고 어, 다시 목표를 세워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